제가 지금 머리 말리다가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크림안 바를 수가 없어서 영상 찍기 전에 크림을 먼저 발라줬는데 이 토니모리 100시간 크림 요거 발라줬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도 광채가 장난이 아니죠? 저는 악건성이기 때문에 여기 특히나 바싹 마른이볼 쪽이랑 이마 쪽에 조금만 더 얹어줄게요 이게 진짜 유수분 밸런스 조절해주는 것도 좋은데 수분감을 진짜 탱탱하게 탄력있게 이렇게 채워줘가지고 겨울에 저같은 건성이 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선크림은 요즘 또잘 쓰고 있는 슈르피 선크림 정말 적당한 백탁과 깔끔한 마무리감 때문에 두 통째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크림만 발라줘도 조금 한톤 이렇게 밝아지죠? 아주 신뢰감 없이 생겼지만 굉장히 제가 잘 쓰고 있는 메리봉드 쿠션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게 조금이요 퍼프도 진짜 조그맣고 이게 아이보리 컬러인데 진짜 진짜 밝거든요 오늘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종종 저 약간 토미에 닮았다고 아 물론 지금 말고 화장을 하면은 <웃음> 이토준지상이라고 막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좋거든요 저 약간 토미에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약간 시체처럼 창백하게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해서 오늘은 좀각 잡고 해보는 이토준지상 메이크업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쿠션이 색깔도 진짜 밝고 마무리감도 매트하고 다 좋은데 픽싱이 진짜 금방금방 돼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떠들다가는 한번 이렇게 찍어 바른 게 금세 고정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잘 펴주셔야 됩니다 어, 햇빛이 왜 이렇게 세지?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고정은 엄청 기가 막히게 잘 돼가지고 파우더를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섀도우는 이 투쿨포스쿨 베이지 프레스 섀도우 이렇게 생긴 걸 써줄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회기가 도는 컬러들이고 되게 차분한 퇴폐 퇴폐 형 그런 활기 없는 그런 색깔들이라서 그런 이토존지상 메이크업 할때 짱이다. <웃음> 약간 다크서클 같은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툴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요즘 필리밀리 이거 레오제이님 파인거 5종 이걸로 거의 메이크업 하거든요? 이렇게 용도별로 다섯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냥 헷갈리지 않고 쓰기에 되게 좋아요 제일 넓은 걸로 이 베이스 컬러 앞뒤로 묻혀서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깔아주고 중요한 게이눈 아래쪽도 다크서클처럼 좀 길게 내려와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사람이 좀 뭔가 퇴폐적이고 사연 있고 약간 음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토준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요두 색깔 섞어가지고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음영을 이렇게 줍니다. 요 언더 아래쪽도 영역을 아주 넓게. 지금까지 보면 은 이게 맞나? 싶지만 여러분 다 하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살짝 쉬머한 펄이 들어있는 요 고동색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올리면 은 펄이 진짜 눈에 안 띄어요. 약간 광만 빤딱빤딱빤딱 나는 느낌이지 펄 입자 자체가 엄청 작아가지고 얘는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가 브러스보다 발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콧볼 라인에 살짝 올려주면은 이런 민트 색깔 펄이 되게 오묘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면서 섀도우 블렌딩도 알아서 잘해주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눈꼬리 살짝만 해주고 응. 섀도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 되거든요 언더는 이 롬앤 한눈 라이너 이 4호 컬러. 이게 살짝 획기도는 해도 낮은 핑크 컬러여서 언더 음영 잡기에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눈 앞까지 한줄 그어주고 눈꼬리도 언더 음영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유 맨날 스는 네이처리퍼블릭 브로우 케이크 이거 중앙 컬러 묻혀서 이 언더 영역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확실히 이런 펜슬로 깔아놓으면은 좀 그냥 섀도우 올리는 것보다 엄청 고정이 잘 되거든요? 발색도 잘 되고 좀 이런 경계감이 어색하다 하는 것들은 이런 진하지 않은 포인트 컬러 있죠? 이런 거 묻혀서 이 경계를 잘 풀어주면 은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풀려가지고 진짜 약간 그런 이토준지상? 그런 거는 이눈 밑이 이렇게 쭉와 내려가 보이고 다크서크가 막 광대까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언더에 좀 공을 들여줍니다. 그리고 뷰러 해주고 점막을 이런 펜슬라이너로 아주아주 꼼꼼하게 빽빽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펜 라이너로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해주는데 제가 또 한참 눈꼬리 올리는데 되게 빠져있다가 요즘은 조금 내 눈매대로 그냥 이렇게 쭉 밑으로 빼주면서 길게 길이를 연장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과하지 않고 끝에를 이렇게 쭉 빠지게 표현해주면 은 전체적인 눈매는 조금 처져 보이는데 눈꼬리는 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딱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상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게 속눈썹이거든요. 이런 가닥 속눈썹 있죠. 저는 이거를 한쪽에 한네개씩 이렇게 붙여주는데 약간 토미에 보시면 은 이런 빽빽한 속눈썹 그게 되게 포인트 같아가지고 이거 아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주고 왔고 이제 이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을 이렇게 잘 이어지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이게 또 다크가 이렇게 내려와 보이게 섀도우를 깔았다고 해서 이게 진짜 다크처럼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 영역을 확실히 잡아주는 게 중요해가지고 이 루나 류티드 쉐이드 라이너 섀도우 컬러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자로 이렇게 싹 그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다크가 이미 좀 심한 느낌으로 섀도우를 깔아놔서 좀 이렇게 세게 해야 보이거든요 여기서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제가 좋아하는 거저 이거 원래 1호, 9호만 있다가 새로운 컬러 10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호까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10호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되게 뮤트한 무화과 같은 이 프로타저 펜슬은 진짜 펄이 과하지가 않고 되게 파스텔처럼 블렌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애교살 양감을 주기가 되게 좋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메이크업은 펄을 많이 올릴수록 색깔을 채도 높은 걸 쓸수록 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쉬머한 펜슬로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거의 다 했다. 눈썹은 맨날 쓰는 뭐지? 약간 이토준지상 하면 은 얇고 살짝 아치형의 그런 눈썹이 딱 떠오르잖아요? 눈썹 잘못 그리시겠으면 저처럼 탈색하시는 거 먼저 추천드려요 일단 탈색을 하면 은 어떤 제품을 써도 발색이 진짜 진짜 잘 되고 살짝 내가 눈썹 난 것보다 얇게 그려도 그게 되게 티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눈썹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이런 컨실러 펜슬로 요 외곽 라인 요렇게 따주고 손으로 살살 요렇게 만져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요렇게 눈썹 모양이 잡히거든요? 쉐딩은 무조건 이렇게 획기 도는 걸로 붉은기가 도는 순간 뭔가 그런 이토준즈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약간 밝은 걸로 이눈 밑에 한번 살짝 조금 더 다크처럼 코도 작고 오똑한 느낌이 나게 요 티존 부분을 잘 잡아줍니다 꽃볼은 많이 없애주는 게 그런 이토준지상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작고 뾰족한 그런 느낌? 이렇게 해주고 립은 엄청 빨갛다기보다는 조금 채도 낮고 조금 죽은 그런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브릭 계열의 완전 채도 낮은 누디한 이온 립을 먼저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좀 도톰해 보이고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꼬리까지 살짝 오버되게 이렇게 깔아주고 이 롬앤 딥 샹그리아 컬러 이거 되게 탕후루 같고 엄청 뭔가 핏빛같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플립으로 바르면 약간 조금 부담스럽고 진짜 구미호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안쪽만 그라데이션으로 되게 진짜 피가 이렇게 고인 느낌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진하게 해주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완전 무서워졌죠? <웃음> 그리고 블러셔는 생기있고 색감 딱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완전 누디한, 티 안나는 베이지 베이지한 이런 컬러를 이눈 밑에 가까이 이 다크 깔아준 거랑 좀 이어지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너무 그런 포인트들을 또 블러셔가 가져가 버리면은 그이토준지 느낌이 살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크랑 이어지게 이렇게 살짝 베이스만 깐다는 느낌으로 끝내버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이토준지상 그런 느낌은 일단 메이크업을 다 이렇게 끝냈을 때 이런 살짝 부족해 보이는 부분 포인트를 추가해주면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눈꼬리를 조금 덜뺀것 같아서 이 딘토 인더다크 컬러 아이라이너 이거 되게 그림자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눈꼬리 팬데를 뒤에를 살짝만 더 이렇게 연장해주면 은 되게 티 안나게 자연스럽게 눈꼬리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점도 포인트 되게 이렇게 찍어주고 진짜 중요한 게 이런 불그리불그리한 단풍잎 같은 이런 컬러의 섀도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런 눈 밑에 이렇게 살짝 더해주는 거예요 살짝 약간 붉은기만 더 생기게 이게 아주 작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이 웨이크메이크 하이나이터 이거 진짜 티 안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 코끝이랑 콧대만 이렇게 해주면 코가 엄청 작고 오똑하고 그런 토미 같은 그런 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진짜 끝입니다 저 이제 머리를 그런 하고 올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시체 같고 창백하고 근데 또 데일리로 할수 있는 그런 이토준지성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반란하고 귀엽고 뭐막 여성스럽고 이런 거보다는 요즘 이렇게 막 다크하게 막 누구를 죽일 것 같은 약간 무섭고 막 건들면 안될것 같고 좀 다크한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되게 이렇게 잘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